컴퓨터에 있는 특정 파일이나 폴더에 암호를 걸때 우리는 보통 프로그램을 사용하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명령어만 이용하면 언제든지 파일이나 폴더를 감출 수 있습니다. 예시로 제가 특정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에 암호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 공간에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를 누릅니다. 새 텍스트 문서가 뜨면 해당 파일을 실행한 다음에 다음의 명령어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명령어 파일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첨부한 링크를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를 할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메모장 파일을 열면 굉장히 긴 명령어를 볼수 있는데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과 A를 눌러 전체 지정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생성된 새 텍스트 문서에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고 중간에 Your Password Here 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본인이 암호를 설정할 비밀번호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입력을 한 다음에는 좌측 상대에 있는 파일을 누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파일 이름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폴더 라커 점 BAT를 입력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메모장 파일을 닫으면 이렇게 폴더 라커 점 BAT 파일이 생성된 걸볼수 있습니다. 생성된 BAT 파일을 더블클릭하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라커라는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본인이 감추고 싶은 파일이나 폴더 뭐 기타 동영상 파일을 선택을 해서 락커 폴더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 폴더 락커 BAT 파일을 다시 한번 더블클릭을 하면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창이 열립니다 락커 폴더 사용 여부를 묻는 항목이기 때문에 Y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폴더가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해당 폴더를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는 폴더라커.bat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명령 프로포트창이 다시 열립니다. 본인이 앞서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그대로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락커 폴더가 다시 보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명령어를 이용해서 특정 파일이나 폴더를 감출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는 띄어쓰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설정을 해서 특정 파일이나 폴더를 감춘다고 하더라도 윈도우 검색 메뉴를 눌렀을 때 최근에 사용했던 이 목록에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걱정되는 분들은 최근에 사용했던 내역을 보지 않게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윈도우 검색 메뉴에 작업 기록을 입력하면 작업 기록 개인정보 설정이란 메뉴를 볼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활동 기록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장치의 내 활동 기록 저장 부분을 체크 해제 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스크롤 아래로 내려서 활동 기록 지우기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지우기 메뉴를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눌러 최근 활동 기록을 모두 지워주면 됩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